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는 정말로, 그, 어? 어쩌면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 타로 카드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최초의 강사 교육, 양성, 양성이다, 그죠? 양성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음, 저희들은 이 많은 인원들이, 초기에 많은 인원들이 배출되는 거, 이것도 별로 밝지 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실익을 사가지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무슨 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천부경 타로 카드는 세상에 숫자로 카드는 몇년 전에 나왔지만 은 지금은 이 카드가 출시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책도 완성이 됐지만 이번에 출시를 했고 이 타로 카드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 사항부터 먼저 하고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협회가 출범을 하면 앞으로 모든 저작권과 특허 큰가의 상포와 어? 산재권들이 모두 이 협회로 기속이 되게 되겠죠, 그죠? 협회에 기속이 되게 되게 되면 이런 다른 카드, 뭐, 타로 카드라든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한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일체 예외도 없고 편법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외도 편법도 없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지금 이런 상담 분야라든지 사주 분야에 보게 되면 나는 어떻고 어? 나는 예외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다. 다 예를 들어 누구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내가 예외를 선택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외를 선택할 때 예외를 인정해주겠어요? 안해주겠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겠지 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면 이 조직은 분명히 터집게 됩니다 나중에 는 결국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은 얼마나 무슨 세상인지 또 모르지만은 자이 카드를 팔아 가지고 강사사기증을쳤는데 나는 공짜로 누구말따나 나는 돈 안내고 공짜로 받았다고 딱 하게 되면 저 조직이 좀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고세뿝니다 그럼 바로 탈세됩니 탈세, 돼버려, 탈세. 탈세에 배임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기치는 거 하고 어 어떻게 되면 상대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기서은 어떻게 해? 세금을 탈세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지키는부터 마찬가지로 요만큼 십분도 탈세를 안할뭐 우리가 하다가 이점무가꼭 뭐 간혹 하다가 뭐할수 있는 경우도 있기지만 계산서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예외라는 것은, 일체 여기서 지금부터는 예외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마시고, 또 예외에 대한 대상자도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편법이라는 이런 조건도 절대 달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 요새는 국세청에 저돈 때문에 있다고 이거 메시지 한 개만 놔보면 바로 국세청에서 어? 검찰들하고 같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에 우리가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딱 고정해놔 놓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예외고 뭐 편법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강사가 돼가서 밖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제 나가게 되게 되면 모든 돈을 여기 입금 시키 갖고 세금을 공개하고 가든지 내가 세금 신고를 하고 가든지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든지 분명히 이런 터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막 매끝만 있어도 무조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심심사는 이 반응과 심심사는 환경 때문에 시비를 초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협회가 조금만 나가게 되게 되면 게되 온천하가 우리의 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그러면 무슨 티끌이 요거만큼만 있다면 우리가 막 상담해 주고 실수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그래서 이거 세금 자격증 뭐 팔았다는 돈, 세금을 떼먹었다는 돈, 어? 배임을 했다는 돈, 탈세를 했다는 돈 이런 말이 들어갔던 그 순간에 이 조직은 붕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체 너는 누구가 오더라도 내 어? 딸이 오더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딸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딸이 오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누구말따, 엄마가 오더라도 정리를 해갖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다. 왜? 그러니까 내가 내고, 세금만 내고, 내 돈을 다 가져가더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아마, 저기서 하게 되면, 뭐, 뭐, 뭐 저기서 떼먹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내가 돈을 쓴게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는 생겨도.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 붕괴되면서, 개인의 그것이 철두철미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강사, 상담사 자격교육과, 강사 자격교육과, 이 타로카드를 판매한, 이금액만은 철두철미하게 신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뭐 강의해 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해 갖고뭐 세금 뭐안 내고 뭐 이런거는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뱀미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 절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고 자격증 나간 개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뭐 대조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에 뻔한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거 예를 들어갖고 내가 이거 책이 있다. 그죠? 이런 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갖고 내 딸이 심리학과 다닌다. 그럼 네비 복사실 컷해 가지고 해라.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여기 협회에서 제재를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누군가 뺑토로 와서 자기는 거기에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의 일신도 그렇고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것을 한 개도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의 제동을 딱끌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사가 정지 의사 면허가 정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회 조직에서 자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는 자격이지만 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엄연하게 국가법을 적용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는 또 노동부에 쫓아가려고 그래요. 정규 가정으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우지간 편법과 이거 예외 조항은 여러분들 전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요? 엄마가... 교육받으러 와도 세금 공제하고 딸이 교육받으러 와도 세금을 공제하고 처리를 하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신고합니다. 어느 누가 신고해도 신고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한치도 없야도 하고 내가 많이 만일, 내가 만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이럴 때는 전부 다읽어 오십시오. 이, 이 카드 갖고 정리를 하고 그 수당을 받아가십시오. 똑같은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 답이 있는 요 그래서 자격증 개수라든지, 이 세금이라든지, 이게 맞는,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차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특별한 강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하 저희들은 이 3급, 2급, 1급 순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급은 어떻게? 55만원을 주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밖에 가서 어? 상표를 걸고 상담을 할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무슨 얘기죠자 그런데 지금 하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라고 했죠 자 강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강사 자격증을 부여를 받는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건이 플러스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수리 사주를 기반으로 하든지 수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서 이것을 강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요건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나 내가 밖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조건 하여서 진행을 해야 돼요. 단 여기서 이것이 이것의 예외는 이 강좌가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데 가서 교육하는 것은 이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이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 개인적인 자율에 의해서 개인 자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단지 이 카드값하고 책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어떻게 구입을 해갖고 가면 되니까 그치?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강사 조직증을 하는데 자 이제 강사는 협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해야 된다, 그제? 협회가 운영되고, 나중에 협회가. 자,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인 데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수 있는, 누구말때나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다. 무슨 뜻이지, 알지? 자,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다. 권한을, 응? 갖게 되면서 내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수순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1급은 자 이것을 했는데 이게 플러스 그안을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다. 그죠? 책임 플러스 의무가 음? 따른다. 의무가 의무가 자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시작하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협회비를 아마 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협회비는 앞으로 월 3만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열심히 노력해갖고 3만원 벌어주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보수교육할 때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수교육. 그래서 보수교육 할때 집행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수교육과 더불어서 이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을 만들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자율에 의해서 하게 되고, 자 1급이 이제 탄생하는 것은 우리는 이 전인강사라고 하는 구조예요. 1급은 전인강사. 자, 전인강사는 각 지역의 교육원들이 만들어질 텐데 자이 교육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2급 강사를 자 우리가 강사는 4급을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강, 이 2급 강사를 만들 때는 강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원에서 1급 전임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강사를 만드는 교육 과정을 펼칠 때는 이 전인 강사들을 불러서 하십시오. 자기가 전인 강사하게 되면 자기가 혼자서 배출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감옥이 여러 감옥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하지 말고, 그, 나눠서 이것 강사, 이것 강사가 되면 전인 강사를 불러서 이것 강사 차격증을 부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 그러면 이 이것 강사들이 이것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저는 5분 여기 대, 서울 강좌와 저 대전 강좌를 하면서 이 강좌는 내 손에서 좀 떠날, 떠날 수도 있죠. 이 순간에 이제 5분 강좌로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직, 없, 이거는 아직 없으니까 응? 내가 한두 번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것을 도맡아 갖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또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급 2급 1급 순으로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협회 전인 강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 기울이셔야 되겠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은 초기기 이 때문에 시험을 검증을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진행되고 학교에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상급 과정을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시험 여러분 학교 진체 누구 하나가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는 순간에 이것은 검증이 진행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시험치러 와가지고 이차이증을 부여 받겠다고 하는데 입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것이 진행되는 그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 과정을 어, 이거 뭐 개설을 하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지만, 은이 과정을 개설하는 순간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임 강사들이 시험 문제도 내고 채점도 내고 응?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 학기에서는 이것을 이거하고 대전에서 끝내고. 이것이, 여기서 배출이 못되면 다음에 또한 번은, 한두 번은 더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이 분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는, 가는 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 오가지고 이 타로, 타로카드는 강사를 통해서만 팔지, 저희들은 일반 시중에 팔지를 않습니다. 웬제자 있죠? 일반 수중에 나가지도 않은 분들 책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판매가 안될 것이니까, 이게 협회에서 이것을 <웃음> 공급을 받아갖고, 어, 가십시오. 여기서는, 어, 많은 이익금은 드릴 수가 없고, 적절한 그 마진은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익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육센터 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없다 예를 들면 게되 사무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다 내기가 좀 곤란하다 하면 모든 그것은 이 협회로 하십시오 그렇게 교육비를 전부 다 협회에서 정산을 해갖고 자기는 3.3%의 소득세 3.3%의 소득세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먼저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그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했을 때는 자기가 결제를 하고, 그, 회에 제출하는 비용, 내용하고, 세금하고를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타로카드는 3급 강사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나가면? 3급 강사는 없잖아. 3급은 자기가 강사. 이용하는. 3급 강사는 판매할 자격이 없다. 3급 상담사는 타로카드를 판매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는데. 판매하면 안 되지, 그지? 다, 이것을 우리는 분실했을 때는 원본을 가져오라. 응? 소수 뭐, 몇개 째지지고 이러면, 재판매할 때는, 재구입할 때는 원본을 가져오라. 원본을 가져오고, 만약 원본도 막, 까마득해가 어디가 물을 갖다 흘리뿟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협회에서, 예? 우리 저, 응? 협회에서 이 사인을 받아놓고 판매를 해. 무슨 뜻이지? 한 담수 중에서는 카드를 두세개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아 참말 그두세 개도 아마 필요 없다. 그거는 다그 뭐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 카드에는 두 개도 필요 없다. 한 개만 쓰면 충분하게 할수 있으니까. 한개 이제 못. 이제 못면 그 원본을 갖고 와야 되고 한 개만. 이제 뭐냐 나머지 원본 그리고 통째로 잡을 때는 각서 쓰고 사나합니다 <웃음> 네? <웃음> 소중히 여기세요. <웃음> 그렇게해 소중히 여기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사가, 강사의 모든 권한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뭐 회사에서 뭐 어디까지 난다에 파게 되면 내가 가도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노? 무슨 가치가 있겠노?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 카드가 어느 사람이 넘어갖고 또 복제를 해갖고 이상한 놈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딱 우리가 딱 그런 고소만 딱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누구 어디로 통해서 왔는지 다 안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는 벌써 이, 이 협회부로부터 바로 타출이니까 자기의 모든 근한을 동시에 다 잊어먹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과 예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임 강사가요. 응. 전임 강사가 교육원을 만들어서 이급 강사를 배출하는 거예요. 아 네. 그, 그 전임 강사는 예. 남은 교육원에 가서도 강사를 하고 이 검정 시험을 자체도 하고 학회도 운영하고 이 전임 강사는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서 강의 <웃음> 교육할 수도 있고 협회, 모든. 협회에서도 또뭐뭐 뭐 보수가 따로 주어지겠네, 그러면요. 응. 협회에서 따로 보수가 지어지긴. 아, 전인 강사는 교육에 대해서, 협회에서 정식 교육을 하게 되면 지 강사비를 받아갈 것이고, 다른 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강사비를 받아갈 것이고, 검증 시험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 치료가, 시험 감독하러 가면 돈 주잖아요. 검마비 그러면 검증 시험하면 시험, 시험 채점비도 줄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회는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협회. 협회는 되어 있죠. 조직 체계가. 조직 체계는 되어 있는데, 이제 조직을 검증 시험에 맞게끔 이제 개편은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협회 속에 이제 학회가 막 가겠죠. 자, 이거는 타로 학회가 되겠죠. 나중에. 자, 나중에는 어떻게? 색채 심리 학회가 될 것이고, 미술 심리 학회가 될 것이고, 다음에는 수리 심리학 학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근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치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난중 문제 생기실 때이 몽땅 큰안을 한입에 다투리야 보면 그건 원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원망도 그래서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되는 니다 그렇게 애초부터 예와 편법과 이런 것은 일체 하지마라는 이유가 되요 예외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 전인 강사만 되면, 다른 거할 필요 없, 협회가 잘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협회 도는 우리가, 그, 뭐고, 뭐,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 크게, 그지? 그러면, 전인 강사들인데, 그, 그래서, 전인 강사들이 교육원을 하는데, 교육원을 운영하고, 이것 강사를 만드는 교육원을 운영할 때는, 교육원 운영비로 좀 지원을 하라고, 그런 게. 다, 응? 다남가 놓지 말고, 응? 교육원은,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협회를 그동안 끌어온 사람들 몇명 있는데 그걸 좀 나이가 들면 우리 생각 해보자. 우리 협회를 운영했는데 원장님 내도 좀 그래도 이해했지. 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니까 이거 10년, 20년, 50년을 할 수가 없잖아. <웃음> 그치?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활동하고 나면 그뒤 책임을 책임을 이 협회에서 지라는 거야. 이따지 끌어왔다는 그 자체는, 큰,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말때는, 공무원 연금까지는줄 수는 없더라도, 이 이건 최소히 그거를 할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라는 거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짧은 활동밖에 못하고, 그렇다고 하고 대접을 소리하면 안 되지. 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좀 무겁다. 그치? 잘 운영해갖고. 그래서 예와 편법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협회에서는 자기계게 관련된 이거는 철투출맥의 양음을 가져버리죠. 그래야 여기 강사들이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어, 교육원이 안 됐다고 하면 협회 이야기하십시오. 교육원 내 생활비를 못 내겠다. 응? 누군가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겠다 하면 협회가 잘 돌아가면 협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대줄 수도 있다. 사무실 운영. 왜? 사무실을 운영, 예. 사무실을 개설해놔놓고 망하면 안 되니까. 이 학회는 사무실을 개설해갖고 사무실이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 응? 교육이야, 뭐, 작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앞으로 아마 지금도 회피해서 지금도 그 보조 인력을 파괴시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응? 이 강사가 되게 되면 강사도 크게, 응?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교육원사란들이 엄청나게 깼다. 그래서, 지금 교육, 이 교육원장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웃음> 나중에는 제가, 제가 한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 올지도 모른다, 협회에. 응? 지금은. 교육원마다 전임 강사분을 한 분씩만 이게? 교육원마다? 아니, 아니, 교육원, 교육원에는 교육원에는 전인 강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전인 강사면 자기가 강의하면 되고, 모자라는 보면 사람이많 많은 모자라면 저쪽 어디가 서울교육원에서 불러오든지, 경기교육원에서 불러오든지, 그 강의 때마다 오갖고 강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집체교육 때는 각 사람이 많은 어쩔 수 없이 집체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단타교육, 그죠? 일회성 교육, 이회성 그렇죠? 교육,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전인 강사들이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강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인 강사들이 파견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 학회가 잘 들어가고, 그래서 학회가 됐든 이제 논문서가 뭐 하고 이런 거할 때는 학회에서 누구말때나 회에서 논문서는 비용 다 돼줘. 논문거는다 이거 갖고 회 회원들이, 이 강사들이, 뭐론 심리학과 가가지고 또 박사과정을 한다고 할 때, 그거 다 돼줘. 돈이 있으면 다 돼주는 거야. 그런 거는, 대표를 위해서 다 대비하는 거죠. 그지,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몬 하지만, 일단은 어? 운영체제는 내가 한1 년이나 일년 1년 안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서울, 경기, 대전. 이? 최고대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있어도 아니고 저 강남에 가고 강북에 가고 인천에 가고 뭐 하도 된다 그니까 관계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면 새로운 생성되겠지 그때 하는 조건은 여러분 협회에서 가감하게 지원 비용을 전부 다 협회에 응 교육과 더불어서 모든 비용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제 협회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 프랜차이즈 비용을 <웃음> 협회에서 다 받아라. <받으라는> 예해되지그 <웃음> 놓고, 협회가 조금 힘들고, 교육이 잘안 돼갖고 힘들면, 그 사무실, 그 임대료는 협회에서 조금씩 버텨주라는 거지. 생긴 사무실은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뭔지 <웃음> 알겠지? 안 만들어진 경우에는, 교육센터는 말고, 교육원이 만들어질 때는, 서울 같은 데 너무 크니까 뭐 여러 개 있지만은 다른 돈에는 한개 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한개 밖에 없는 교육원이 이비틀거리 뭐 갖고 임대료도 못낸 데서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럼 대신 응? 내주는 거야 오케이 제일 제일, 제일, 제일 부담스럽다 뭔가 부담 다 지어주는 거다 어쩔 수 없지 뭐 젊은 사람이 없잖아 <웃음> 또. 궁금한 것또보죠 정년이 81세인가요? 아 저희 때는 이 정년은 없습니다. 할수 있을 날을 때까지. 아아 그 아. 주기가 81세. 아 주기는 81세. 그러 너무 짜지 말고 할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되든 3년을 활동했던, 5년을 활동했던 활동을 근데 이게 예, 한 선은 있다, 한 선. 원장님, 한서는 81살 해야 되겠네, 그지? 120살까지가 있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한서는 우리, 81살로 할때 예외를 두어 가지고 아, 어? 85세, 85세. 아, 81세만 하자. 그 82세만 이후부터는, 80세. 어, 81세만 하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교육 때는 스포츠좀 하면 지 기회를 많이 한다, 따라서 기회를 해야지. 근데 요즘은 81살까지는 하지 않겠나그죠 응, 음, 좀할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뭐, 요양보원에 가있던 음, 협회에서 그 정도는 기회를 해야 돼. 81세 이후에는 기회를, 이거 할수 있도록, 최소 우리가 병원 치료하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협회가. 협회가 할수 있는 게 그거지,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지금 협회비를 3만원씩 낸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러면 3급, 2급, 1급 똑같이 3만원 아니지, 되니까? 상급은 월 네. 만원만 내고 네. 강사는 이게 주세니까 로얄티라고 생각하십시오 협회비 3만원 그런데 일정한 안 내도 돼이 주기적으로 6개월 동안에 정기 보수 교육할 때 그때 한 번에 내도 돼만라면 협회는 우리 강사들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치? 내가 버려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1급이 만 원이면 2급은 2만 원이고 1급은 3만 원입니까? 아, 예. 전임 <웃음> 강사는 이, 이, 이, 요, 요, 요거만 내면 돼. 1급은, 이 전임 강사들은 이거 자기가 내고 있잖아. 3만 원만큼 음. 하면 돼. 이건 다 받아가야 될 사람인데, 뭐. 그래서 이거 세회가잘 되고 이유가 생기면 이전임 강사들인데 뭐 그렇죠? 그러면 이 전인 강사도 제일 빨리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 <웃음>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가겠노?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협회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전인 강사들인데 다줘 그냥 협회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또, 협회가 조금만 돌아가게 되게 되면, 절반은 나라에서 지원해줘. 월급에. 그래서 협회에서 반만 되면 돼. 반만 돼갖고, 그럼 월급 주면 되지. 전인건 세터는 월급 주면 되지. 이거 많이 하잖아.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채점도 내야 되고, 채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일단 사무요원들이, 이제, 일단 묶고 살고, 와. 이거는 다음번에 월급 주는 거는 한세 번째 정도 하면 돼. 교육원이 안 망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교육원 임대료를 못 내는, 임대료를 보충해 주는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전인 강사들을, 이제, 그것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 요것이, 이제, 이 협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무런 로얄티고 이런 거없다이 단지 로얄티라는 것은 자격증을 부여했을 때꼭 필요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음. 편법하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상급에서 음.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저기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데 그교육 음. 시키려면 타로 카드가 필요할 경우에 아, 아, 그거는 여기서 목표만그 뭐 개수만큼? 네. 아, 전, 상급도 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때 음. 타로 카드를 그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지. 물론 옆에다가 의뢰하겠지만. 상급 사람이 오는 수가 없고, 강사가 네. 대신. 그러니까, 어, 강사가, 대신 어, 아, 그렇죠. 어, 강사가 대신. 강사가 대신. 응. 강사가 교육을 할 때는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 네. 그걸 해줘야지. 왜? 이 사람이 시험 치러 와야 되니까. 네네. 시험을 치러 와야 되니까, 네네. 그건 당연히 강사의 책임하여서 네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을 수가 없잖아. 그치? 상급도 시험을 보나요? 나중에는. 시험을 치야지. 어, 음. 만약에 면 어, 강사가 지금 없어서 상급이 없지만, 은 음. 강사가 학교 가서 교육했다든지, 음. 다른 데서 교육했던 사람들 있잖아. 문화센터 이런 데서.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 그거 갖고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정말로 올바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험을 치려야지. 음. 그것이 이제 전임 강사가 시험 문제도 내고, 네. 어, 2이 급에 대한 그 강사 자격이나 선급에 음. 대한 강사 자격에 대한 것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1급의 전임 강사에 대한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아직 이거 강사 이급 강사는 네. 요걸 해야 된다죠. 요둘중에 네. 하나를 그럼 여기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2급 중에서 시험 검증을 네. 해서 1급까지 주겠다. 이급까지. 이것 중에서 실력을 채워 갖고 시험 문제를 잘해 갖고 능력을 테스트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어 강의, 강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집체 교육할 때 나는 전임 강사가 되고 싶다 하게 되면 거기에 발표장에 가서 강의를 해라는 거다 이 전기초회의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검증해 가지고 <웃음> 이런 분은 충분히 전임 강사다 하면 그래서 회의 해갖고 땅땅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시험을 치겠 그죠? 네, 되게 주관적입니다. 예? 아 주관적이다. 아, 많은 사람인데 강의를 할할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히 천인 강사가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 많아 놓고 그거 하고 천장 보고 있고 파워포인트 갖고 뒤로 돌아서 갖고 이렇게 강의하면 그거는 천인 강사 될 자격이 없잖아. 심사위원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회원들, 회원들 강사들이 어, 강사들이지. 강사들 이극 강사들이 어, 그렇죠. 강의를 들으니까. 어 이극 강사들이 민극강사에 그 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걸 누가 이것을 특이므로 얘기는 아주 고약한 게. 만약에 협회에서 잘못하다면 이거 월급을 줘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강사들의 강사 강사 강사들의 요건에 의해서 아 저분은 우리가 전임강사초 추대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 없이 우리가 캠프 있잖아요 그지 포럼 캠퍼 이런 데서 특강을 시키는 거예요왜아 특강을 잘해 그동안 경험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꼭 이론적으로 뭘, 어? 있어요. 바르고 포장하고 할 필요성도 네, 하나도 없어 네. 내가 교육을 할때 어떤 사례들을 이것을 잘 조합해 갖고 하는데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지 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 그걸 갖다 네, 네. 음. 음. 시험을 봐야 이급자격증이요? 아 시험이 이급자격증이 아니고, 네. 이걸 해가지고, 이것만, 이것 중에서 한계를 완성을 하고, 자격증 받아가라 했다는 거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다 했기 때문에, 어, 아, 기는 특별 케이스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필이라는 게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르치기 때문에, 다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그거 경기교육을 해서 바로 교육하잖아. 저는 어저께 시작했고 그 다음 주또 시작하고 하잖아. 그렇게 저는 이 과정하고 오늘 대전에서 하는 그 과정하고 하면 나 여기서 여기서 손을 놓게 되는 구절단이 말이야 이거는 나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몫이다 그러다가 조금 더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딱 생기면 나이게손 털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나도 이제 여기서 빠지게 나가야 되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야 그래서 예외와 편법과 <웃음> 어? 이 그거는 일체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외를 인정할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나도 예외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철두철하게 하십시오. 요새는 미투 뭐. 뭐. 그뭐 SNS, 고발, 사진 찍 갖고 뭐 이런 거, 이거는 매너도 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돈 받으면 카드 가고 꺼내요. 세금은 내가 철두철미에 갖다 국세청에 내야 되니까 카드 꺼내면 무조건 이게 뭐 어, 이유 없으니까 그렇게 편법이라든지 하지 마십시오. 그게면나니이게 뭐, 달란다. 협회는 협회 공공의 그거이기 때문에 협회는 타격을 많이 안 줘도 개인인 데는 무조건 타격을 주게 돼있습니다이 협회는 우리가 인력 창출이라는 그 거대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불법이 일어나더라도 봐줄 수도 있어요 협회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데 개인은 봐줄 수가 없는거 아니죠 또 응. 그것을 기초적으로 강의를 안하면 동영상 에서아 동영상으로 동영상 하게 되면 가격이 사다 이제 자기 동영상 하게 되면 143만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완성하고 오라는 거다 그러면 자격이 부여 되고 거기는 시스템 상으로 있기 때문에 세금하고 철도 침묵이 되어있으니까 동영상에 143만 원이에요. 초급 증급하고 근데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리 심리학 강좌가 이제 포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 심리학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 여기는 단골 보자. TV로 등록된 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천북의 6점. 거기도 다. 그렇죠. 천북 6.15점. 수리 사주만. 응. 이 수리 사주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이게 두, 두 달간 그거 볼수 있는 거죠? 응, 두 달. 한 가정당 두 달. 두달 되면 팍, 팍. 예, 알겠습니다. 두달 하루만에 내가 보려고 음. 니요 기존에 3 0 0만 사람 좀 비싸. 가난한 사람들 중 그래서 게 아니라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여기 오기는 거는 <웃음> 상담을, 상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리 사주 수리 사주만 뺐잖아. 기초적인 것만 딱 뺐잖아. 그러면 이 타로라 타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만 딱 필요하면 딱 되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오는 사람은 뭐 귀신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목을 여러 감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비싼 거고 그런 거요 차이점. 지 우리 대국장은 수리 사주를 여기서 한 개월 이상 공부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급 자격이 아 우리 배국장님은 네. 이거 이거 배웠으니까 자기간 네. 다른 사람은 아직 미흡해서 안 되고 네. 그 여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우리 배국장님은 도전 찍어 줘야지 그런데 네. 어쩔 수 없잖아. 그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지. 이급을 공부하신다 해도 응. 제 과정을. 들어가서 아이 아,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다. 이 과정을 지금 하지만 이것이 생략돼 갖고 이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필히 그거야 자격증을 받아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는 했지않습니까 일, 두, 리, 사, 주, 1 2 3 중, 고, 아 중고고. 중고급만 전네 그렇지 그렇지. 아 중고고.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이 타로를 풀수 있는 기초 이론들이 거의 다 들이기 때문에. 아, 타로 카드. 음. 강사자격증 2 급인 거죠. 그렇죠, 상, 그렇죠. 제목이 예 타로 상담사 2급 타로 상담 강사다 이거는 강사 아 강사가 아니고 상담사가 아니고 이거는 강사자격증이에요. 그사님이 예. 타로를 명칭을 천부경 타로 카드로 가는 거죠. 아 천부경 타로 카드 네. 천부경 타로 카드 상담사로 해야겠네요. 이거는 카드하면다 아, 똑같이 보이기 아, 때문에 천부경 네. 타로 상담, 어, 상담 강사. 상담 강사. 어. 아니면 네. 저희 천부경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천부경 네. 타로 강사. 이급. 강사. 어, 어 이급은 밑에 겹수니까 네. 타로 강사 자체가 이급이니까. 여기 색지신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색지하고는 완전 다르죠. 어, 왜냐면 색지신님 거기도 타로카드가 나오잖아요. 그 타로카드가 아니고, 색채카드가 완전히, 그 이론하고, 그 이론하고. 그건 데 카드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색채 카드, 색채 카드. 그는 이게, 이게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합니까? 여기 연결되지않아니 아이고, 아, 이게 이런 거 하나도 연결된거 아, 없어? 음. 심리와연결된거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색채 심리 하는 사람들은 사주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심리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 강제를 하는 거예요것 재밌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은 타로, 색채 심리는 나중에 이가정에 오면 들으면 되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이것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고 공부를 해 가야 되니까 그지 어떻게 아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요것만 요거, 타로 하고 심리카드 같이 연결해서 해주신다고 들은 것 같아서. 공부는 같이 연결하는데. 공부는 연결하는데 음. 이게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갖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이 가고 이 가면 이리 떨어보고 이 가면 이 가고 이리 떨어보고 안면 완전 완전 항목이 예. 이거 하더라도 타르카드 타르, 타르 끝나고 난 뒤에 별도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 과정을 하면 그건 또 천부경 색채 카드 강사인가요? 그 그렇게 아시 아니. 씨. 선부경이 알고,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거기는 첨부경이 없고, 색채 미술 강사. 상담 강사. 색채 미술 상담 강사. 그러면 이제 모든 거다 생략하고, 음. 다른, 색채 미술 강사 하려면 심리학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없애보고, 그냥 그 강사 과정만 있어갖고, 두 개, 두개 하려면 두 개를 가져가갖고, 두 개를 다 펼치 볼수 있어요. 그렇게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한 개, 나중에 사무실을 한개 깨차고 가십시오. 그거는 막장 권한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권한을 줬다는 것은 여기 첫 번째 해가는 사람들인데 권한을 준 겁니다.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교육, 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면 회피에 전당한 성인을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뭐, 기부금도 내, 기부금도 내야 안 되겠네, 그지? 회패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금 내야 되겠지. 그냥 맹당 주는 건 없잖아, 이 세상에.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공짜다. 그럼 음, 이 타로 강사가 만약에 해동 <웃음> 불교에 타로 강사가 만약에 과정이 생겼다. 어. 그러면은. 그거 가서 강사하시면 그, 그 받는 수강생들은. 어. 아 그거는 상급 그거를 상급하는 거죠. 예, 거예요. 상급해서 받는 사람. 사람들이... 네, 예, 그렇죠. 전부 다 상급이에요. 음. 그럼 그것도 5만 5천 원으로 딱 정하실 건가요? 아, 어, 그... 이거상급 강사는 음. 이거는 자유돼서 자유돼서 하십시오. 그러나 어, 상급 강사를 자동적으로 시험 없이 오는 사람은 무조건 5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게 강좌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들은 55만원 받아야 돼요. 정규 강좌는 해동불교대학,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는 무조건 55만원 받아야 돼요. 한 달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우리는 두 달이니까. 상급이니까 어. 우리 두 달. 지금 이 책이 이제 8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8주만 교육하고 8죄 55만 원. 그거는 여기 교육원에 왔을 때는 55만 원이지만 음. 만약에 다른 곳에 할 때는 임의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지. 무조건 55만 원. 어, 55만 어 무조건 55만 원. 더 이상 받는 건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네. 그것이 편법이면 나중에 자기인데 하루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지금 8죄 55만 원뭐 말입니까? 8죄 110만 원입니까? 8죄 55만 원.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무조건 8주에 110만 원이니까. 아, 강사는. 이거, 일반 사람은 요거 받고 아. 오가지고 다시 오니까 165만 원을 내야 되지. 무슨 얘기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없애뿐고, 이일로 바로 오갖고 지금 모자라면 특별 강좌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 거쳐갖고, 시험을 치갖고 자격증을 갖추고 와야만이, 그러면 시험을, 검증을 치르고, 자격증과 받고, 앱에 입내고 와야 되겠죠? 보참 금액 되어 세종인 55만 원에고 8주잖아요. 음. 상급은. 음. 그러면 내용이 이급에 음. 110만 원 내고 8주 하는 거랑 상급에 음. 55만 원 내고 8주 하는 거랑 내용이 틀린가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내용은 틀리지. 내용도 틀리고 틀린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자증이값이라고생각하십시오 음. <웃음> 내가 강사 자격증을 <자유진을> 취득하는 <웃음> 자격증값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육에 있어. 우리는 교육을 계속해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치? 졸업이 없다는 거다 우리는 졸업이 없는데 강의하는 것은 이팔조 안에 있는 것만 강의해도 충분하다는 거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도. 이게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급 같은 경우는 55만 원에 8주예요. 응.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응. 이급 같은 경우는 55만 원에 8주를 하고 응. 천부경또 무슨 심리 상담 응. 이런 응. 게 들어가잖아요. 응. 그러면 어차피 이급은 많은 돈을 내고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응. 내용이 같다고 하면 내용이 다 다르지 달라요. 많이 응. 달라요. <웃음> 많이 다르다. 한국은 실무입니다. 실제, 성공이 다르다는 거고. 이거는 강상은 어, 이론과, 어. 위에 거는 우리가 실전에서 상담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거는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오픈 카드, 클로즈 카드, 나중에 저거보다 내가 속도를 빨리 낼 거예요. 저기는 전체 카드 8주를 하면 강의가 끝날 수 있는데, 음. 여기서는 속도를 확 내야 많이 8주에 끝날 수도, 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차이, 엄청난 차이가 많죠. 왜냐면, 여기 가려면 실력을 갖춰야 가자, 안 가겠나, 그죠? 이 사람들은, 음, 조금 다르다, 다른, 다른 보다 다르게 돼야 되지, 그죠 충분하게 그래야 그러니까 대학교도 가서 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몰라서 그런데 상급은 응. 어떤 거를 배우고 이급은 어떤 거를 배워서 백십만 원이고 응. 상급은 어떤 거를 배워서 기, 뭐 예를 들어 기본 이급은 응. 기본에 뭐 실전에 뭐에 응. 뭐 무슨 뭐 어, 이론 강의 이렇게 응. 구분을 해주셨으면 응. 제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응. 돈으로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니까 응. 응.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응. 아니. 우리는 충분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가지 이 끝날 때도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이거 내가 내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야기하면 다 알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알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체계적으로 저기, 상급부터 발로 오겠다, 이러면, 상급반에 가서, 5 0원 내고 두 달간, 일단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2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정석이라. 아, 그래. 정석은, 원래, 정석은, 내가 네. 정석을 우리가, 강사가 되기 위한 정석을 우리 한번 볼게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일단, 우리가 상급 8주를 교육을 다 받고, 실전이다, 그지 실전 교육을 받고, 협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상급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이 이제 이급 강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자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초를 하기 때문에 사주, 수리사주를 하든지 심리학을 하든지 앞으로는 심리학 이렇게 사주가 아니라 심리학으로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교육을 받고 우리는 2급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 전인 강사들이 한다 했죠. 그치? 전인 강사들이 시험을 하게 되면 이 자격증을 부여받는 거죠. 자격, 강사 자격을 받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 네? 있는데 원래 상급이 있는데 이것은는 시험 감독할 사람도 그 시험 내 사람도 없어갖고 생략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특별히 특별히 선발된 선발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선발 요원들 아직까지 저게는 아니고 이 선발 요원들 아 저게는 아니고 선발 요원들 자 그래서 요것을 하게 되게 되면 자격증 취득할 때 해비는 1만 원. 그 다음에 자격증, 가격 10만원. 내고. 자, 이 자격증 값은 있어야 될까요? 그제? 자, 여기는 우리는 3만원. 이게 협회를 잘 운영하십시오.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여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동적으로 왔다는 소리다. 지금 교육만 끝나면. 그제? 그럼여러분들 가는 길은 뭘까? 이제 전임 강사가 되는 가정밖에 없다. 그러면 실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포럼 같은 거 행사를 할때 여러분들은 근사하게 강의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각 강사들이 고 상담사들이 꽉 모여있을 때 수십 명이 모여있을 때 수백 명이 모여있을 때 여기서 특강을 하면 근사하게 해보면 자동대 해보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수월한데, 그래서 학교 가봐, 등록고 500만원 내갖고, 한 학기 등록고 500만원 내갖고, 1000만원 내갖고, 뭘 갖고, 또 여러분들 오겠어요? 이게 다 합치 봐야 얼마고. 그치?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500만원, 1000만원을 내고, 그치? 그럴 때한 학기 배워갖고, 뭐 했겠노?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 그럼 여기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팔주하게 되면 55만원. 시험 치게 되게 되면 10만원. 시험비는 조금 있을 것 같아. 그제? 이거는 뭐 전인 강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헤비 10만원 내고, 여기 오게 되면 110만원 내고, 여기 그할때 교육할 때 143만원 내고, 이 토탈 해봐야 뭐한 400만원 밖에 안 되네. 그제? 110만원 플러스 수리사. 십여기 아, 143만원. <웃음> 아 그러니까 110만 원, 60만원 그래서 사용하게 안되잖아 하나님 등록금도 안된다는 소리다 308만, 308만. 아. 그렇지 하나님 등록금도 안되는 것 같고 이것이 뭐 비싼이 산이 뭐이거뭐 지는 예외고 어떻고 어소서 해주면 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러다 여기 와가지고 나기가뭐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의, 스물 28살부터 대학교 가기 하고 왔고, 노문 선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많이 선 사람 중에 그 상위 5% 안에 들어있을 거야. 책 선거는, 교재 선거는 내가 상위 한 1%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내가 이거, 이 창조를 한 것도, 이거는 뭐 세계에서 0.001% 안에 들어있을 거야, 이거. 여기 오갖고, 내 인데 오갖고, 내가 무슨 대학교 교수고, 뭐 내가 저리 가, 웃긴 소리 좀 하지 만아요 그 무슨 강상욱 교수고, 그지? 아, 그래서 그런 사람부터 여기서는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돼요. 그다 부지런한 소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내 노력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특강을 할수 없으면 절대 못 한다. 우리 국장님이 억수로 잘할 것 같아. <웃음> 뭐, 맨날 하시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가 가지고 내가 옛날에 학교 강의하러 보낼 때 연습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거 강의하라는데 파워포인트 갖고 이 뒤로 보고 하고 이 앞으로 보니까 저 하늘보고 있고 래쁜 고라는 게그 대단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번식으로 지금 다끝는거죠 응. 그래 뭐 우리 정말 로 강의 안되는 그러면 연습을 더 하고 와야 돼한 일전쯤 연습도 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마 너무 잘할 것 같아 <웃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돈이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은, 이 전문 학교 등록금도,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법으로 서고 이러면 안 돼.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자식도 받아라. 엄마도 받아라. 무조건, 응? 여기서 예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엄매나 많겠노? 처음부터 안티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든 여기서 티끌만 잡히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시다.